love l e fashion love l 네. 김범수 씨 김범수 씨 김범수씨 머릿속 최고의 스타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의 뇌를 가장 섹시하게 만드는 1인을 뽑는 스타범수의 라운드가 현재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와 현장 집계 상황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It's 조탈! 현재 시점 3위는 <웃음> 다정한 스윗가이 사랑씨가 차지했습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사랑을 하려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닐까요? 다음으로 2위는 자신감씨인데요. 파이팅 넘치는 에너지로 인간비타민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에이, 안하고 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회하는 게 훨씬 낫죠. 못해도 그냥 꼭! 일단 해보는 거죠. 파이팅! 대망의 1위, 희풍력을 꿈꾸는 패피개성. 내말잘 들어요. 범수가 왜제입한 사람인 지 알아요? 요샛! 끝까지 갔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끝까지 가는 사람 무조건 이겨요. 이 프로그램은 우리 아빠 꽃종견만들기 인생 락서 다시 봄날 메이크오버 프로젝트와 함께합니다. 응. 너또 어디가냐? 아, 할게 있어가지고요. 네. 쟤뭐 이런 거 보고 있어. <웃음> 김병수 씨, 김병수 씨 음? 김병수 씨 머릿속 최고의 스타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그의 룰을 가장 편안하게 만드는 최고의 스타 1인을 선발하는 스타 병수의 라운드가 현재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그 뜨거운 열기와 현장 집계 상황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It's 쇼타임! 현재 시점 3위는 체크한 뇌생남 안정감 씨입니다 항상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화협하는게 가장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2위는 경제적 시도한어 다니는 기업으로 불리고 있죠. 대한민국이돈많으국살기에서도한국에도한국도 무시는 안 당해. 대망의 도한는 책임감 한가족들한테 당당하고 멋진 아빠 남편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하죠. 대조적으로 개성씨와 자신감씨는 순위권 밖으로 okay? 밀려나 고전을 겪고 있습니다 요노 you know? 끝까지 가면 무조건 이겨요 요셋 이 프로그램은 우리 아빠 꽃 종료만들 아, 하... 이거 광고 끊기면 큰일나는데 <.sonaroates> 여보세요 아빠 아빠리 나와요 지금 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갑자기 어디를 나오라는 거야 아 오늘, 다시 봄 날, 인생라서 메이크업 프로젝트. 하러가기로한 날이잖아요. Love. Life Love. Life Love. Life Love. 갑자기 김병수씨의 멘탈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현재 집계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면서 유력 후보들의 제치고 개성 씨와 자신감 씨가 순위를 수직 상승했는데요. 과연 김병수 씨의 머릿속 최고의 일위는 누가 될지 저도 참 궁금한데요. 저는 그럼 다음 집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응? 여기 봐봐요. <웃음> 그만하자. 아, 빨리 해봐요. 빨리. 빨리. 그래, 그래. 아까 배운 것 같아. 네. 하나, 둘, 셋.